안녕하십니까. 가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장기면 모포리에 있는 바닷가 최일선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선이라 항상 바다를 접할 수 있으면 영구조망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장기면 모포리에 와있습니다. 모포리 바닷가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안가 반대쪽 골목에서 촬영합니다. 앞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고 LPG통이 있습니다.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목포리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입니다. 집으로 보면 뒤쪽입니다. 바다 제일 선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목포리 해수욕장 있습니다. 옥상에 텐트를 치고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옥상과 바다가 참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모포리 해수욕장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와 주택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 2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반대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국유지 도로가 있으며 주출입권은 이 방향 내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옥상 계단 언니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바다를 보면서 고기를 구워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옥상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내부는 수리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싱크대입니다. 안방 창문입니다. 바다에를 항상 볼수 있는 창문입니다. 안방에는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안방에서 창문만 열면 항상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창문 열고 촬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수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수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45-44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40% 신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 8m 도로가 양쪽으로 접혀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3.039 있습니다. 주구조는 조적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부 지붕으로 되어 총동수는 1동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건축물 대장상 1996년 8월 17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0대이지만 주변에 여러 대의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동향입니다.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입니다. 취사용은 입니다. 건축물 대장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있습니다. 3.3당 600만원입니다. 가격은 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